자, 갑니다. 간단한 마법이야! 초수초수 철수, 철수, 철수, 철다 철수, 철수, 철수, 철수, 철수, 철수, 철수, 철 이거 자, 하이, 쿠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에키드나 아, PVP를 한번 가볼 텐데. 아, 일단 성물까지 만들어줬고요 코스튬 풀로 입고. 아, 지금은 제가 맹철로 한번 가보는데 제가 일부러 위를 철을 해놓은 거는 생철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투급이 조금 모자란 게 흠이거든요. 지금 이댁이 자, 어쨌든 종족불명덱으로 한번 출발해봅니다. 자, 결정해드려. 오, 킹덱입니다. 자, 각킹데. 내가 보기 서로 컨셉 비슷해요. 서로 전체 올킬 덱게 들어가지 않나 싶고요. 어, 에키드나. 우리 에키드나도 이게 개성이좀쌓이면더센 전체기가 나가서 전체기로 조지는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 아 이렇게 볼게요. 어, 전체기. 아, 전체기. 어. 아, 전체기. 몰라. 씨. 그냥 들어가봐 팝팝팝 팝자 팝 팝! 감염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 소멸 전체기에 스택 쌓아가지고 절단 갑니다 오 이거 먹어 야 이거 잠깐만 이거 먹어 야 이거 먹어 야 이거 뭔데 방금 스택 아직 많이 안 써있어요 먹어 60아 사람 아이고 이거 미안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거 뭐 이거 방금 붙여 고 뭔데 60만 나왔는데 야 이거 지금 야 이거 야 버프 야 방금 테스트하미비게임야 방금 제 머리 위에 버프가 왜 저렇게 많아요? 진짜 계속 다시 한번 복수하고 갈게. 계속 복수하고 갑시다. 계속 복수. 야 방금 버프 버프뭐 머리 위에 뭐가 10프로 텐데 지금 뭐였다? 자 복수 복수. 야그 마녀가 애 키우드나 애 키우드나. <웃음> <웃음> 아, 이렇게 외우면 이름이 쉽게 외워지더 그냥 요 아, 미안합니다. 자, 전성에 있는 아군 종격불명의 영웅 한명당 어, 기본능력치 5%, 15% 챙겼지? 세명서있으니까 15% 퍼 챙겼고, 그 다음에 전체기를 두개 썼잖아. 어, 전체기랑 잘 어울린다. 근데 어제 뉴스 찍으면서 기억은 하고 있어. 전체기를 던져야 된다. 먼저. 페스타처럼. 자, 전체기 두번 던져서 총 6개가 쌓인 거지. 피해를 준 적군이 총 6명이었으니까. 그지? 3, 3. 6명이니까 세턴 동안 공관이 어, 26. 그지? 렇 그렇게 24에 24? 잠깐만 헷갈렸데 미안하다 36은 9에 했대 9구 9에 36이고 20천사네요 천사네 어떻게 할거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가지 않을까 어? 자 베스타덱이네요 베스타덱 자 요렇게 가지 않을까 자 한번 가보자 디랑 가보자 슉! 빠바바바박 시작다 어? 어? 어? 요정도라는거 야 아까는 다 죽었는데 왜 이번에는 어, 차단은 두 번째 때려 가지고 들어온 거고 차단이 걸려서 뛰이안 나온 건 아니고 어, 두번 치고 차단은 뒤에 걸린 거야 뒤에 걸린 거야 야 아까 이상이라 뗀 건가 이상이라 쓴 건가 자 그러나 워낙 지금 피해를 심하게 줬어요 피해를 심하게 줘서 요번에 어떻게 된다 요번에 어떻게 된다 끝난다 야 차단 당했어도 그냥 쓸까 아 그건 아닌가 아니다 야, 절단 아니어도 될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거. 180%? 야, 그냥 이렇게 써. 다 죽여버려. 야, 가자! 그냥! 차단이거뭐가다 필요 없어! 네. 자, 이 설마, 설마, 잡겠지? 자, 자이 차단 당한 상태에요. 음, 빠바바박, 싹다 야, 32만. 차단 당했는데, 32만. 요 정도라는 거. 아, 약간 지금, 좀 생각이 좀 많아지는 대목인 것 같긴 해, 내가. 지금 약간, 좋은데, 좀 생각은 좀 많아진다. 간단한 마법이야. 빠바박상. 159,000. 필살기는 1레이고 근데 버프가 그래도 지금 9인데 그래도 9인데 어떻게 한번 보자. 팡. 슈슈슈슈슈슈슈. 펑 자, 1레이고 23만. 자, 에키드라 초살때기 왔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보고 있는 중이고. 어? 뭐어 지금? 자, 페스타, 이거 좀 먹어. 고 뒤에 이제 오젤드 들어있고, 그대기지? 한번 보자고. 어, 야, 이성 떴다! 여러분, 오줌 살 준비해라. 자, 형 계산상 봐봐봐. 뒤에 이제 서브 라방까지 데려왔어, 내가. 그래서 모든 적군 때렸지? 모든 적군 때렸지? 이때 버프 여뭐 6개지? 거기다가 폐 섞어까지 2개 발동됐지? 개성. 자, 이렇게 한번 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치고요. 자 갑니다 간단한 마법이야 출발 출발 출출출 출발 5 4 9 0 0 0 약간 60만을 봐가지고 내가 약간 덜 오네 지금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계속 봐봐 계속 봐봐 야더더더 더, 더 보자 더 보자 더 보자 기다려 봐봐 더 보자 자 여기 이성이 잘 떠주면 진짜 좋네 아 요렇게까지 요렇게까지 자 계속해서 봅시다 요정도는 배고프다 아직 자, 계속해서 들어가는 그판은3 1만6천특0구상대고 오, 우리가 이제 다음스 넘어올 때 이제 샴페인의 대가리 따이는 그런 덱이 되겠습니다. 무섭죠? 어, 때마치 이성이 안 떴어. 이성 안뜬 기준도 안 보자고. 이제 전체기 한번 치고요. 전체기 한번또 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전체기를 친다. 이때 패서 개성도 두개 받아먹는다. 어, 요 정도. 촉! 뭐, 어머, 뭐, 뭐, 뭐, 이게 너무 약한데, 약해도 이 자식이고. 야 서서 쭉쭉쭉쭉쭉흙흙흙 하고 이제 빨 들어가다! 대성! 쭈쭈쭈쭈쭈쭈 슉공. 39만. 39만.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아, 요 정도. 어때요, 여러분? 요 정도. 그럭저럭? 어, 그렇죠. 다 죽었어야 개카리스만데 그지? 좀 약간 역속도 있고 하기도해 가지고. 어, 요요 잠깐만요. 어, 요, 요 요. 샴페인, 샴페인, 샴페인 온다. 10% 부족한 느낌? 10%가 부족. 마, 많이 부족한 건데 10%면? 자, 이제 막 우세 속에 서막 수시고 있는데 십살이 죽지않습니다 1 4리이 죽지 않고요 자, 이제는, 어? 할거 많아. 할거 많다. 어떻게 하냐? 어? 이렇게. 자, 삼성 후라 떴다. 삼성 후라. 후라. 이렇게 갑니다. 자, 팍! 해주고요 툭툭! 툭툭툭! 툭툭툭 툭. 어, 삼성 후라! 자, 지금, 개인적으로, 아, 지금, 지금, 지금 뭐, 람, 지금 람, 선물 만들기 전입니다. 지금 만들기 전입니다. 지금 첫날이라서 아직. 성물 못 만들어줬고요. 성물 만들어주면 람이 또요거보다더 좋아질 수 있죠. 투급도 좀더 올라가겠고, 파열 딜더 올라가겠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뭐 람한테 큰 기대는 없어가지고, 어, 람 필살기네? 어, 공관 깎는 필살기도 있었구나, 람이. 어, 그래요. 버프 9개라서 이제, 이거 안 눌러지노? 야, 이거, 야, 이거 왜 이래? 야, 이거 안 눌러진다! 야, 이거 먹어 어? 뭔데? 상대분이 튕겼을 수 있어요. 튕겼을 수 있고요. 어, 아씨이 필살기 맛좀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어? 탈주인가? 이런데 튕겨쓸 수도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 너무 또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어, 베스타 만났어요. 베스타가 오히려 반가운 게 지금 우세속이에요. 우세속에서베스타랑 오젤드한테 대단히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어? 이성 붙어 붙네. 야, 이것안 붙은 기준을 보기는 보긴... 아예 사람이고. 아, 또 혹시 해피 음식 먹고 오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안, 안 터진다고. 자 가봅시다 우세속이라서 자 한번 톡 치고요 그 다음에 감염 들어가면서 이제 버프 6개 상태에서 간단한 마법 어, 어, 이야 쩍쩍쩍 어, 싸우 49만 사실 뭐, 이봐, 파란색 두 명은 죽었잖아, 그지? 야, 이게 페스타 덱 저격인가? 페스타 오젤드한테 굉장히 좋을 걸로 보인다. 아이고, 반가웠습니다. 자, 계속해서 들어보고, 오, 오 와, 야, 드디어 해멀 쓴 에키드나를 만났군요. 해멀 쓴 에키드나다. 아마 저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도 해멀이랑 너무 잘 어울릴 거예요. 해멀 전체기인데다가 전체기 두 장, 두번 던지면 상대 공불까지 시켜가지고 그럼서 에키드나 이제 덱 쌓아주, 뽀뽀뽀 뽀뽀뽀 이렇게 해요. 네, 그 그거 영상도 조만간 올라갈 테니까 기대들 해주시고 지금 요거는 이제 초살 덱을 만들어 보는 건데 요 정도 느낌이 나겠죠? 요 정도 느낌. 자, 요렇게 빠박진신 근타로 들어있구나. 해머라테 근타로 들어있고, 싹! 동속 기준. 동석 기준은 킬이 안 난다. 41만 나왔고 킬이 안 나네요. 일났다 이제 공불 들어오기 시작하거든. 잠깐만. 근데 공불 쓴다고 아예 아무것도 못 쓰는 그런 덱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덱이 또 일단 해머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네 여러분. 그죠? 이게 공불이 들어와도 와. 맞나? 야 방금 이게 차단이 들어와도 개성 버프로 인한 거는 차단으로 없어지지 않잖아 차단으로 없어지는 게내 스킬의 효과가 없어지는 거지 그 차단인데도 딜 나와 어때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 차단 같은 거 두려워하지 말고 던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얘는 공불 앞에 당당하다 야뭐 당당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불 하면 아무것도 못한데 이런 느낌은 아닌 거지 공불이어도 나갈 게좀 있다 요런 스타일로 보입니다. 어 그리고 차단에 약하지 않고 어 약간 그리고 이렇게 송영 이제 페스타 같은 거 만나면 스 스타나, 이런 거. 선생님, 선생님, 만나고 일하면 어떻게 된다? 자, 그닥, 자, 그닥. 자, 1성이야. 아, 이거 봐야 된다. 이때까지 2성이었잖아. 1성이어도 킬이 따질까요? 갑니다! 툭스크, 69,000. 슉슉슉슉슉슉, 1 3 6 0 0 슉슉슉, 이게 따지면, 자, 크닥 아. 아, 아니야? 26만이네? 아, 대기 좋긴 한데 딜이 2% 부족한 느낌이라고? 아. 그렇네. 충격적인 성능은 아닌데, 그렇다고 나쁜 성능도 아닌 느낌. 이렇게. 어, 오케이. 딱그 정도, 딱그 정도인 것 같다.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요. 초살댁은, 어, 조금, 어, 초살댁 만드는 건 실패했다. 이렇게 되어보데 <웃음> 자, 풀스택 상태에서 간단한 마법의 2성 한번 던져볼게요. 쭉쭉쭉 와, 2성은 60만 넘게 또, 터졌겠다.